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맞아. 가장 첫 번째로 가졌던 일정이 동포간담회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여섯 분이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대통령님과 여사님으로부터 배치 선물을 받으셨거든요. 아, 그 여섯 분이 누구냐 하면 어, 이곳으로 이방을 오신 한국인들이십니다. 어, 여사님께서 어떤 여성분께 배치를 달아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분은 디자이너세요. Le sa-nim u s a l en Corée, i a o n u e x a u t e n t s vêtements p r t a i e Bonjour, je m'appelle Lucie Brochard et euh, donc, euh, je suis en fait d'origine coréenne et euh, je suis française. Euh, voilà, ma mère est euh, vietnamienne et mon père est français. Bah, je suis très honorée en fait d'avoir habillé euh, la première dame Madame Kim j o n g s o k euh, pour cette euh, en fait cette avenue en fait en France. Uh, le travail de la 동포들이 대통령과 여사님을 환영하는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대통령님과 또 수행하는 저희들은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 뿌리를 잃지 않았다는 아 것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어, 그 일정들이 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프랑스 파리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한 공연장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이곳 공연장까지 수소차를 직접 시승해서 오셨는데요. 이 수소차는 5분 이면 충전이 가능하고요. 한번 충전하면 400에서 600km의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까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3년 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수소차에 대한 지원 그리고 수소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답하셨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에서는 오늘의 이 일정 무척이나 기다리셨죠. 한불 우정콘서트 한국음악의 울림 공연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이곳에서의 공연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공연은 소리사위의 미디어 대부 퍼포먼스가 있었고요. 이어서는 신청가와 쌍춘행전 국립국악원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퓨전 국악공연으로 블랙스트링과 문고고의 퓨전 음악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곳 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이 대단한데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사랑도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 가수 김나영씨께서 태양의 후예에 나왔던 다시 너를 이 곡을 뜨겁게 열창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BTS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BTS 공연 너무 짧게만 보여드렸죠?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공연이 모두 끝나고 환담장에서는 어, BTS 멤버들께서 손목시계 지난번에 어, 저희가 유엔총회 갔을 때 시계선물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선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손목시계에 직접 사인을 받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음악으로 한국과 프랑스가 하나 되는 그 따릿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어, 국빈으로 왔기 때문에 국빈을 위한 공식 환영식 여러 가지 일정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어, 프랑스의 아름다운 그 문화를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11시 30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